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재현입니다 심길전이 좀 오랜만에 시작됐네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봄날씨 이제 봄 내음이 많이 풍기는 것 같고 다들 놀러 가셨는지 자 어찌 됐거나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할인법이죠 할인법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 세가지 수업 중에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그런건지 다잘 알고 있어서 그런건지 사람들이 많이 안와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인 사람들 열심히 잘 공부해가지고 할인법 문제만큼은 나오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올 거니까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보죠.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하늘은 푸르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봄 날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한번 보죠. 우리. 자 문제를 봤는데 어 저는 사실 전에 한번 심길전 할때 100% 정답률이 나오면 제가 한턱 쏜다 그랬는데 100%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0%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네요 안타깝게도 아, 제가 한턱 쏘려고 했는데 오백주님 반갑습니다 자 심길전 다섯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할인법인데 어 수업 중에 했던 내용 잠깐 먼저 설명하고 우리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할인법 자, 할인법은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줄여서 할인법이라고 하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투자는 시점에서 이 지출하는 시점을 이걸 현재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지출할 때 현재 시점인데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겠지만 이 수익은 지출하는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발생한다 그러면 수입은 미래 값이고 지출은 현재 값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다른 거 아니냐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는데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수입도 할인을 해서 수입도 현재값으로 보고 지출도 현재값이니까 현재 시점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 분석하겠다 이걸 할인법이라고 하죠 자, 할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자 보면 그러면 장래 수입을 장래 수입을 뭐하여 현재 가치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할인하여 그래서 수입도 현재 가치 지출은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도 현재 가치 수입도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하겠다 자, 그래서 수입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자, 할인법은 장점이 있어요 할인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장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할인법과는 달리 사업을 1년만 하지 않고 5년도 할수 있죠. 그럼 5년 동안에 나오는 모든 수입을 다 투자 분석하는 데 활용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러니까 전체 사업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 이때 영업이익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처분이익은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가치 상승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영업이익을 임대료 수입을 소득 이득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처분이 가치상승분을 자본이득이라고도 했죠 이두 개를 모든 수입을 반영해서 자 투자 투자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할인법은 비할인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오늘 비할인법의 어림셈법을 잠깐 시간적 배분을 좀 보고서 어 시간이 남으면 어림셈법을 설명해준다 그랬었죠 공제할 때자 어찌 됐거나 할인법은 자, 전 사업기간 동안 모든 현금 흐름을 투자 분석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외워야 될거 우리가 학교론에서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시험 문제 너무 너무 잘 나오는 게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다 같이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죠. 어, 경제론에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구분할 때 저량의 예를 외워야 되겠죠. 제자가 통보인 이렇게 저량을 외웠었고 정책론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할때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웠었고 자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할인법이냐 비할인법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할인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샤피의 시간 가치가 현재 값과 미래 값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얘를 고려한 투자 분석 방법이고 이때 순순의 현가 현가 들어간 거죠 현가 들어갔다는 건 현재 가치로 봤다는 거니까 당연히 할인을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순순의 현가 이렇게 외워야 되고 금융론에서 우리 금융론 진도가 좀 나갔죠. 자, 금융론에서 지분 금융을 외워야 되겠죠. 지분 금융.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걸 금융 지분에서 지분 금융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지분 금융의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자,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무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렇게 지분금융 외워야 되고 별도로 매자닌 금융이 있었죠 매자닌 중간적 성격의 금융 전환사채 신주 인수건부 사채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외웠어야 되겠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이거냐 저거냐 라고 보너스로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제자가 통보인 저량, 그다음에 개발 보조금 정보, 간접 게임, 순수내 현가 할인법, 리조신 공사 펀드, 지분금융 이렇게 암기돼 있어야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순수내 이세 가지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자, 비할인법은 나중에 차차 3, 4월 달에 우리 수업 중에 잘 배울 거고 오늘 시간이 남으면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 조금 배워보도록 할 거고 자 내용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 순수내를 한번 보죠 수년값법수익성주수법 내부수익률법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당연히 본 시험을 보기 전에도 꼭 확인해서 여기 내가 실수한 게 없을, 없도록 잘 암기 돼 있어야 되는 표예요. 가장 중요한 표고. 자,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율법. 얘는 모두 할인법이죠. 일단 중요한 거. 할인법은 언제나 현가로만 나와야 돼요. 현가로. 현가.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이걸 속여서 속임수로 낼수 있을 때 답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린지 모를 때 이걸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 내가로 속여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건 모두 다 현가, 현가, 현가, 현가 이렇게 현가로만 나와야 돼요 미래 가치나 내가가 등장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할인법에서는 현가만 등장해야 된다 우리 암기 코드도 순순의 현가 이렇게 암기했으니까 자순년가는 우리가 이제 순년가의 뜻은 순수익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수익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순수익 나오는 거예요 천만원 매출이 있었는데 지출이 600만원 이었으면 남는 돈 400만원을 순수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순수익을 구하려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순수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입의 현가 유입은 수입을 얘기하고 유출의 현가 유출은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빼면 이 값은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얘기한다 이걸 줄여서 수년가라고 하는 거죠 자 수년가법에서 할인율 이게 할인법이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적용한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투자를 한다 안 한다라는 투자 결정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와 20%일 때가 투자를 한다 안 한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률이 10%라고 했을 때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요구 수익률이 5%인 사람은 야 5% 만족하면 투자를 하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10%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지만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20% 정했다면 라 20%를 만족해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상되는 것이 10%밖에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무조건 투자 결정에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투자 결정을 하는데 판단할 때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반영돼야 된다. 이때 이제 수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반영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요구수익률 우리 잠깐 전에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해보면 자 요구수익률 한번 볼게요 요구수익률은 이때 우리 잠깐 공부했던 걸 정리하면 두 개의 합으로 구성돼 있다가 이게 요구수익률 정의였죠 첫 번째 무위험률과 무위험률 그다음에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더 요구하는 대가 위험할증률이 있죠 위험할증률 자 이걸 뜻을 해석해 보면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이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거 얘가 시간에 대한 대가 또는 기다림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간의 비용, 기다림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 예금금리가 있어요 예금금리 또는 국채금리 얘는 은행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돈을 은행에만 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예금금리만큼 그래서 예금금리를 무 위험률이라 정했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증 높여주는 수익률을 위험할증률이라 그래요 투자는 사람은 무조건 위험이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지는 위험만큼 대가를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무조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험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죠 이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이제 만약에 보수적 투자자일 때, 이 보수적 투자자라고 한다면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사람에 따라서 위험한 정도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금금리는 무 위험률에다가, 위험률에다가 위험할 증률을 더해서 똑같이 요구 수익률을 정할 건데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 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투자 기회는 점차 줄어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안 한다에는 무조건 요구 수익이 반영이 돼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이때 순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적용한다 어떤 방법을 통틀어서도 가장 우수한 방법은 수년가법이에요. 할인법이 비할인법보다 더 좋고 할인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수년가법이다. 자 수년가가 예와 얘가 뺀 값이 수년가니까 예, 100에서 100을 빼면 0이죠. 뺐을 때 같으면 얼마? 0이에요. 그래서 0이 기준되어서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다. 0일 때도 투자를 한다요 이때 이제 0을 기준 잡았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돈을 단순히 벌 거라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보다 더벌 거라고 예상될 때 수년가가 0보다 큰 거고 0일 때는 돈을 못벌 거라고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만큼 딱 벌었다라고 예상될 때 이때 수년가가 0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어네 반갑습니다 모두 최수희님, 도끼누님 다 반가운데 수업 좀 듣고 우리 이제 얘기 나누도록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요구순위의 정의를 한번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할인법을 했을 때요구순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수업 중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볼게요 자 천원을 지출했고 자 지출한 시점은 언제나 현재 시점인 거예요 얘가 1년 뒤에 1년 후에 1100원이 됐다고 라 했을 때 얘가 유입 수입이 1년 후에 1,100원이 됐다고 라 한다면 기대수익률은 얼마냐? 예상되는 수익률은 1,000원을 투자해서 1,1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액분의 예상되는 수입 기대수익이니까 1,000분의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된다. 그럼 얘가 0.1이니까 10%가 되겠네요. 자, 기대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질 때는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니까 A의 A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5%라고 하고 B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20%라고 한다면 라 A는 5% 만족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당연히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투자를 한다 근데 B의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B는 20% 만족하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겠다.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나왔을 때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이걸 이제 할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1,100원을 A라는 사람이 할인법을 쓸 때는 할인율로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5%를 적용한다라면,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 우리가 할인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나누기 1.05. 얘가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의 1승으로 나누면, 얘를 이제, 뭐, 1040으로 좀 나왔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계산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대충, 1040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얘가 유입의 현가죠. 자 그렇다면 얘가 비교했을 때 지출값보다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네요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 말은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투자 안에서 할인율을 5% 적용했다는 건 5%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투자 안에서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데 비가 할인법을 적용할 때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20%를 적용할 거예요. 할인율로 20%를 적용하면 나누기 1.2에 1승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940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1000원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지출 현가보다 작으니까 얘가 작으니까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는 보니까 똑같은 투자하니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투자안이었지만 요구 수익률이 20%인 사람은 할인율을 20% 적용하니까 어, 수년, 수입의 현재 가치가 천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얘는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벌었다라고 판단되어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인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구 수익 5%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과가 똑같이 투자하겠다. 요구 수익 20%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인법을 적용해도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C라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얘는 10% 만족하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게 정확히 10%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C가 할인법을 적용할 때는 할인율로 10%를 적용하면 1.1에 1승으로 나누겠죠 그럼 얘가 정확히 수입의 현재 가치가 천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겠네요 같아도 투자를 한다 다셋다 다 100원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투자를 바탕으로 할인법을 적용했을 때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유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다르게 반영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수년가법에서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반영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요구수익률을 반영했다는 특징은 할인을 해야 투자 분석을 하니까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미리 정해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구수익률로 할인율을 쓴다는 라거첫 번째 특징이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얼마로 나는 정해놓고서 할인법을 시작할 거야 라고 정해놔야 돼요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건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수년가는 계산되어서 나오는 수년가는 투자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할인율로 뭘 사용할 거냐면 나중에 재투자율로도 사용돼요. 우리가 이제 재투자율에 대한 과정은 배우지 않지만 재투자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할인율로 재투자율을 쓴다. 그럼 요구순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수년가도 재투자율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요구순위를 쓴다는 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때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에좀 어려운 질문을 냈어요 모의고사에서 냈던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요 자이 내용을 한번 보죠 자 A는 요구 수익률이 5% 였고 자 B는 요구 수익률이 20% 였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5% 적용했고 얘는 할인율을 20% 적용했죠 자 똑같은 투자이지만 A는 투자를 했고 B는 투자를 안 했어요 이때 B는 요구 수익률 높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 요구순이 높으니까 할인율을 높은 걸로 적용했죠. 그러면 얘가 요구수순이 5%인 사람보다 수입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년가도 작게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얘기했을 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걸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고 할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시키니까 할인율이 높아서 수입의 현재 가치가 어때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초시생 분들은 공부할 때,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3, 4월 때도 계속 배울 거니까 계속 들으면, 때가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좀안 되더라도 계속 수업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라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니까. 자, 그래서 수년가가 0일 때도 투자한다. 0이라는 건 돈을 못 벌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만큼 딱 벌었을 때가 수년가가 0이고 수년가가 0보다 컸다라는 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벌었다를 얘기하고 수년가가 0보다 작게 나왔다라는 건 요구하는 것보다 못 벌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년가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이때 이제 얘가 시험 문제 어려운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따 기출문제 한번 바라볼 거니까, 풀어볼 거니까. 자 얘를 이제 뺀 값이 아니라 수년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인데 뺀 값이 아니라 이제 비율로 따져보겠다 지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나눠보겠다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을 보는 게 지수예요 이때 우리가 이거 수익성 지수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뭐를 뭐로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사람이 서 있으면 입이 위에 있고 아래로 나온다 그랬죠 입이 위에 있다 입이 위에 있다를 꼭 생각해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마찬가지로 자, 할인율이나 재투자율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지출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상대적 수익성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였고 자, 얘는 나눴으니까 같으면 얼마? 1 1을 기준 잡아야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요구하는 것만큼만 돈을 벌 거라고 예상되는 거고 1보다 크면 요구하는 것보다 더벌 거라고 예상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요구하는 것보다 덜 벌었다고 판단되니까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년값법과 수익성지수법을 배웠고 중요한 건 수년가는 순연가는 0이 기준이고 0뺀 값이니까 0이고 수익성지수는 나눈 값이니까 1이 기준된다라는 거죠 뺀 값은 0이 기준이에요. 같으면 0이니까. 나눈 값은 같으면 1이죠. 1이 기준된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시작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자 수년값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잠깐 얘기했고 자 내부 수익률 문제 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이걸 정리를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질문으로말 문제 어떻게 풀려지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내부 수익률 자 얘가 이제 이 내부 수익률이 중요한 건이두 개와 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익 문제의 답은 을수로 내부 수익률이 출제가 돼요 이걸 이제 결론 먼저 얘기하면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다 기대수익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내부수익률의 뜻을 예석할때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로서 얘의 정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값을 결정해서 구할 거냐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할때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냥 할인율이 아니라 같게 만들 때의 할인율 즉 얘와 얘가 똑같게 만들 때의 할인율을 찾는 것이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냥 할인율이 아니라 같게 만들 때의 할인율을 찾는 것이 이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게 만들 때의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자체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정의를 이제 기억해놔야죠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로서 자 언제 할인율이냐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똑같이 만들 때의 할인율을 찾아서 이 할인율 값이 내부 수익률이 된다. 그래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자체가 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내부 수익률 한번 구해 보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 투자 안에서 기대 수익률은 10%였어요 10% 자 그러면 아까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었으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얘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찾아본다면 라자 유출은 지출이니까 지출은 언제나 현재 가치니까 1,000원을 그대로 쓸수 있을 거고 자, 유입의 현재 가치는 수입은 1,100원이 됐는데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에 1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때 이 R이 할인율인데 할인율인데 어떤 할인율이냐면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이 같게 만들 때의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자근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똑같으니까 1000분의 1100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오른쪽 하면1 플러스 R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1.1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은 1.1이고 그럼 R은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은 10%가 나와요 이 R10%를 보니까 이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과 똑같네. 기대 수익률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 곧 기대 수익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다라고 해석하고 어떻게 계산하냐.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 때의 알값을 찾으면 이게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석해보면 자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가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 했으니까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를 결정하려면 요구 수익률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을 가탕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해보죠 얘가 10%가 나왔다고 라 한다면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죠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다 말 거다 기준되는 최소한의 만족돼야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 하니까 얘와 비교해서 얘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다 같아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얘는 1보다 크면 투자하지만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니까 우리는 기대와 뭘 비교했다 요구를 비교해서 투자했다 그래서 요구랑 비교해서 투자 결정 하더라 라는게 이제 투자 결정 방법이었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게 주로 예죠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든다 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 같으면 얘와 얘가 같으면 수년가는 0이 나오겠죠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지수는 유익과 유출이 같으면 1이겠죠 1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 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이제 보너스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세 개를 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줬어요 어 처음엔 좀 다시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자꾸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어, 알아듣겠다 그럼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우리 암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다들 놀러 가셨는지 자이 부분 방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됐다, 이해 됐다 그럼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해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해됐으면 1번, 이해되지 않으면 2번 채팅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으면 1번, 이해 안 됐으면 2번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리고 나는 이해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3번 눌러줘 보세요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3번 한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아이린님 반가워요 우리 저의 진정한 팬이시죠 아이리님 어, 다 1번 이해 안 됐는데 1번 누르지 말고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제가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이해시켜주도록 할 건데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라좀더더 더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른 어 새로운 이해시킬 방법을 좀 연구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다 이해가 됐다고 대박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년가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봤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고 문제에 나왔는지 이제 우리 풀어볼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보죠. 빈칸 한번 채워보기를 해보죠. 같이 영상 보면서 어, 따라서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어떤 건지 한번 해석해보죠. 자, 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수년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니까 수년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예요. 순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지. 그래서 뺀 값이에요. 당연히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고 자 수익성 지수는 지수는 비율이니까 비율은 뭐 분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뭐를 뭐로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그래서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물론 다 현가로 나와야 돼요.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뭘 얘기한다? 할인율을 얘기한다 자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자체가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할인율로 뭘쓸 거냐 그러면 여기에 내부 수익률 들어가지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과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투자 판단은 얘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해야 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겠다. 이때 요구와 비교한다는 거죠. 자근데순년값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기준 잡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이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할인법은 할인을 해야 되니까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얘를 분석하기 시작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할 때 할인율은 재투자율을 얘기하니까 재투자율도 요구 수익률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특징은 가장 우수한 방법이죠 가장 우수한 방법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수익성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상대적 수익성을 얘기하고 자 뺐을 때 같으면 얼마 0, 그래서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0이 기준돼야 돼요. 자, 수익성 지수는 나눔 값이니까 같으면 얼마 1, 그래서 1을 기준 잡아서 1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내부 수익률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어요. 그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다른 말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같을 때는 수년가 0 수익선수 1이죠 얘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상대적 수익성인데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얘 중요한 건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이 빈칸에 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채울 수 있어야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뿐만 아니라 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수업 중에 설명했지만 오늘은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자 한번 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투자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분석 방법에 따라서 즉순년가를 쓰느냐 수익성지수법을 쓰느냐 내부순율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보는 건데 자 독립적인 하나의 투자 안에서 라고 나왔어요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독립적인 투자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얘는 분석방법, 이세 개의 방법을 다르게 썼다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투자안이 있을 때 이걸 투자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걸 따질 때 수년값법을 썼더니 얘가 0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수익성지수법을 써도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투자를 한다라고 나오는 거고 얘가 만약에 1년 투자안이라고 가정되었을 때 내부 수익률법은 1년 것만 우리가 배웠던 게 해당되니까 1년 투자라고 좀 나와야 돼요 조건이 이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서 역시 똑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때 얘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쓸때 어떤 투자 분석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 이렇게 똑같다를 얘기하는 게첫 번째 질문인 거고 자, 두 번째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서 여러 투자안에서 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A 투자안도 있고 B 투자안도 있고 C 투자안도 있을 때이세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이 중에 가장 좋은 투자안이 뭐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수년가법을 썼더니 A가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뉴스를 썼더니 P가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부 순율법을 썼더니 C가 가장 좋다 이렇게 분석 방법에 따라서 가장 좋다라고 판정되는 투자안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 자 그때 이제 써야 될 말은 뭐냐면 모든 투자 분석 방법 중에 가장 우수한 방법이 순년가법이죠 그래서 순년가법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상호 베타적이라는 말은 여러 투자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더라. 수년가는 A, 수익성 순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 자 그럴 때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하니까 수년가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나오는 내용이죠. 자이 내용이었고 자그 다음에 자세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자 순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자, 보니까 수년값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 또는 재투자율도 마찬가지죠. 재투자율을 뭘로 쓴다? 요구수익률로 쓴다. 근데 이제 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중요한 건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인데 주관적 수익률이어서 투자자마다 다르다. 이때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증률 높여서 요구수익률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유입의 수입의 현재 가치는 큰 값으로 할인하니까 수입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얘가 작아진다가 중요한 거예요 유입의 현가가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수년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뺐고 수익성 지수는 수입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나눴으니까 그러면 수년가의 크기도 작아질 거고 수익성 지수의 크기도 작아져서 결론적으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응용 지문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서갈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해돼야 될 전체 내용인 거예요. 자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 다르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때 요구수를 높이는 건 위험할증률을 높인다 그랬죠. 위험할증률을 높이면 요구수를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데 할인법에서는 수년가와 수익성지수법에서 요구수익률로 할인율을 쓰니까 자, 할인율이 높아요. 그럼 큰 값으로 나누겠죠? 수입을 큰 값으로 나누어서 수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를 보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가 작게 얻어질 거고 그러면 수년가나 수익성 지도 작아질 거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구수익률을 쓰니까 보죠. 이제 이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할 필요가 있죠. 내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니까 얼마로 투자하겠어 라고 정해야 할인을 시작할 거니까. 할인법은 무조건 할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에 따라 이 값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수입연재 가치가 작게 나올 거니까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작은 값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투자율을 할인율로 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요구수익률로 쓴다라는 내용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은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만 해당되는 거지. 내부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요구수익률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부 수익률의 값은 투자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고 내부순익률법을쓸 때는 사전에 요구순익률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에 해당되는 건이 내용에 해당되는 건 수년값법과 수익성지수법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내부순익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부순익률 계산하는 거 간단해요 내부순익률 계산하는 거 자, 굳이 뭐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값을 구할 필요 없고 간단히 내부수익률 계산하는 건 뭐냐면 변화율 구하는 게 내부수익률이에요. 변화율, 변화율. 자, 내부수익률을 구하는 건 우리가 간단히 계산 방법을 쓴다라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변화율을 구하는 게 이게 내부수익률이다. 자, 변화율, 변화율은 변화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값이 분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값 분의 변화값 이렇게 쓰면 돼요. 기준은 말이 없으면 최초값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최초값 분의 변화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인 필요 없어요. 할인을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정하는 게 내부순율법이니까 할인할 필요 없고 내부순위법은 수년가나 수익성지수법과는 달리 할인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값이 만약에 천원을 지출해서 1년 후에 천백 원이 되었다 그럼 내부순위이 얼마냐? 그럼 변화율 구하는 거예요 최초값 분의 변화값 최초값은 예죠 시작한 것이 지출값 변화값은 큰 거에서 한걸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큰 거에서 한걸 빼면 백이 나오겠죠 그럼 천분의백이니까 0.1, 1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 우리가 잠깐 좀 옛날에 배웠던 거 잠깐 고민하면 자 가격탄력성이 있었어요 가격탄력성 자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가격분의 이게 만약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면 여기에 수요량을 집어넣죠 근데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값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탄력성을 언제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게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성이 크다 자 근데 이제 가격분의 수요량, 원인분의 결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분에 뭐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가격분의 수요량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수요량이 200에서 얘가 260으로 줄었다. 뭐. 그냥 260으로 줄었다고 보죠 자, 이렇게 됐... 어 죄송해요 160으로 줄었다 자, 비싸면 안 산다죠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준다 수요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양이 이렇게 줄었을 때 이때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라면 우리 예전에 문제에서 풀어봤었어요 그럼 먼저 가격 변화율도 구하고 수요량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는 거예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가격 변화율은 이때 말이 없으면 기준은 뭘 쓴다? 또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기준값은 최초값을 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변화율을 구해야죠 변화율 변화율은 기준값분의 변화값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가격은 기준이 얼마? 100 자, 변화 값은 얼마 변한 거예요? 20이 변했다. 그러면 0.2, 20%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만약에 수요량의 변화율도 알아야 된다라면, 기준 값은 200, 변화가 얼마? 40이 변한 거죠. 그래서 200분의 40 이렇게 쓰면, 얘도 0.2, 20%.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0%분의 20%니까, 이 값은 1.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런 말 배웠죠 이때 이제 우리가 변화율 을 구하는 거 변화율은 기준값 분의 변화값 얘기한다 이때 변화율은 구할 때 기준값 분의 변화값 변화값 자 그러니까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대부 대부액이 위에 가야죠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죠 잔금 비율은 잔금이 위에 가야죠 무슨 비율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뭐가 분자로 항상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비율의 기본적인 원리였어요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배웠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설명드리고 고생하셨어요 다 1번만 나와서 좀 의심스러운데 다 이렇게 이해가 됐을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잘하셨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문제 보죠. 사실 나 저는, 어, 오늘 내가 한번 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구나. 100%가 나올 것 같다. 100%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 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100%가 없어요 아쉬워요 아쉬워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쉬워요 나중에 좀더 100%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 좀 쉬운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100%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그그 그 순간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한다 그랬었어요 자 많이 맞췄는데 음 자좀 실수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그런 분들 좀 확인하시고 오늘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거의 뭐 40분 넘게 할인법을 좀 설명해 줬는데 이 상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할인법의 가장 깊은 데까지 제가 건들어서 이해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면 할인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거니까 모든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자, 1번 문제 보죠 어, 정답은 2번인가 보네요. 2번이 많고, 이렇게 오답이 조금 있긴 한데, 한번 찾아보죠. 자, 1번에 분석,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박스가 나왔고, 보기가 나왔으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져야 돼요. 어, 좀. 이 보기 다 몰라도 답 찾을 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야죠. 자, 1번 보죠 기억. 자, 내부 수익률법, 순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순수 내죠. 얘는 할인법에 해당한다 할인법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럼 기억은 맞고 그럼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얼른 이제 그냥 다 맞았냐 틀렸냐를 해석하고 보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가 정확한 게 있으면 얼른 보기 봐서 없애버려야죠 4번은 답은 아니고 두 번째 자 수년가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라고 나왔어요 단일 투자안이 나왔네요 하나의 투자안에서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0이라는 건 유입과 유출의 영가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성 주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맞죠? 단일 투자안에서는 결과가 똑같다 자 그러면 니은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니은 들어가지 않은 얘는 답이 아니겠네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디귿 보죠 재투자율이 나왔네요 재투자율 제 투자리 나오면 얘는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율을 얘기한다. 자, 그랬을 때내부수익율법에서는뭘 쓰고 내부수익율 자체를 쓰고 수년가법에서나 수익성지수법에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라고 나와야죠. 어, 얘는 뭐 확실히 틀렸네요. 디귿 어, 틀렸다. 그럼 디귿 들어간 건 틀린 거죠. 자, 디귿 들어간 건 없네요. 안타깝게도 자, 1을 보니까 회계적 이익률법. 아, 얘는 잘못 들어본 건데. 일단 패스. 모르면 일단 패스예요. 제가 따로 설명한 건 아니었으니까. 미음 보죠. 자, 내부 수익률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이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실현 수익률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죠 그러니까 비교할 때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미음은 틀렸네요 자 미음은 틀렸고 미음 들어간 거 틀렸죠 자 그러면 기억리은은 사실 답을 결정하지 못하고 리을이 이제 이걸 답을 결정해서 자 이건 사실 나중에는 배울 건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봐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너나 상식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 자, 회계적 이익률. 회계적 이익률. 회계적인 건 모르더라도 이익률. 수익률이죠. 이익이 수입이죠. 수입. 수익이. 이익. 이익률법에서 투자 안의 이익률이. 자, 어떻게, 어떤 투자 안에서 이익률이 계산되어서 나왔대요. 자, 근데 목표 이익률보다 높대요. 즉 어떤 투자를 보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내가 투자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안의 이익률을 계산해보니까 10%가 나왔어요 근데데 목표가 야 나는 5%가 목표였어 5% 넘으면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5%였는데 투자안의 이익률이 1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높은 투자안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라 하는 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면 수익률이나 이익률은 큰게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 수익률 커야 좋으니까 높은 것 중에 어떤 거?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안의 이익률이 자, 목표 이익률보다 크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투자하냐? 가장 높은 걸 투자한다. 이일는 맞겠죠. 그래서 조금 뭐이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잠깐 좀 설명하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제 속여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익률법이 있어요 이익률법 자 그다음에 회수 기간법이 있어요 이두 개를 속여서 출제자가 좀 많이 내려 그래요 이익률은 이익률은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게 좋겠지 당연히 근데 회수 기간 어때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 어떨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투자안에 투자안에 이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면 목표보다 목표보다 당연히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회수기간법은 어떤 투자안에 회수기간이 나왔다고 해보죠 회수기간이 나왔는데 목표회수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5년 내에 투자액을 모두 회수하고 싶어 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 투자를 계산해 보니까 회수 기간이 3년 나왔어요 3년에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대요 자 그럼 투자를 하겠죠 얘는 회수 기간은 짧아야 투자를 한다 이걸 두개 비교해서 출제자가 많이 내요 당연히 이익률은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이니까 클수록 유리하고 얘는 회수 기간이니까 짧을수록 짧은 기간일수록 유리하다 이두개 비교할 수 있느냐의 출자자가 우리 문제를 좀 많이 썼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당연히 이익률은 수익률이니까 클수록 좋고 목표보다 커야 좋은 거고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니까 목표보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좋은 투자 아니다. 가장 짧은 게 좋은 거고 가장 큰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배우지 않았어도 제가 문제를 낼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네. 뭐 조금 일부 틀린 분이 몇분 있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틀렸으면 틀려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다음에 주의해서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내내 맞다가 이건 당연히 아는 거야 라고 그냥 어좀 쉽게 생각하다가 본 시험에 틀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좀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틀리는 게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합격하는데 네 한문항에 100% 나오면 한턱 쏜다 그랬어요, 제가. 아, 진짜 쏠 거니까 노력해봐요. 아, 그렇다고 나는 100점이 아닐 것 같아. 제출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다 시험 본거 정상적으로 제출하고, 우리 깔끔하게 서로. 네. 자, 1번 풀어봤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 2번 한번 보죠. 2번. 자, 2번은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오답이 조금 있네요. 2번. 그리고 심기일전은꼭 수업 중에 수업 수업 시간에는 사실 시간이 막 제약이 있어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더 자세히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적 한정이 있어서 제 마음의 부담이 좀 커서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하지 못하고 속도를 좀빠른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심기일전은 자율적인 수업이에요. 못하면 말고 하면 좋고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 좋고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어, 공부하시되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보죠. 어, 정답은 5번인 것 같네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투자타당성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회계적 이익률 이렇게 나왔어요. 이익률. 어 이건 잘 모르겠네. 근데 이 회계적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수익률. 그럼 우리가 한번 수익률 따져보죠. 수익률은 수익률이니까. 수익의 비율이죠 수익의 비율 그러면 수익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되겠죠 수익이 당연히 그러면 수익률은 투자한 돈 중에서 얼마 벌었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투자액에 대해서 번 돈이 얼마냐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이걸 수익률이라고 하죠 또는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감 봤더니 연평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을 수익이죠 수익을 연평균 뭘로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나눈 비율이다. 중요한 건 수익을,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음, 대충 맞네. 맞겠네. 라고. 자,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이란.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었죠. 자,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에, 유입에 현재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걸 속여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제나 할인법은 현가가 나와야 된다 유입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맞죠? 갖게 만드는 거 이때 순연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는 거고 자, 순연가는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할인법이니까 순순의 현가는 고려하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순연가가 0보다 작으면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다. 맞죠?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뭘 얘기하냐면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이죠. 그러면 0보다 크면 투자한다가 아니라 0보다 작으면을 뺀 나머지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고 0이거나 0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도 투자하는 거죠 돈을 못벌 거라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만큼 딱 벌었다 이때 수정가가 0 나온다 그랬죠 맞는 얘기고 자 수익성 지수는 화폐 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한다 할인법은 화폐 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 문제가 100% 나올 줄 알았어요 순순의 현가는 할인법으로 화폐의시행 가치를 고려하니까 음, 얘를 실수하셔서 100%가 안 나왔어요 아, 100% 나올 만한 조로의 찬스였는데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순순의 현가는 화폐의시행 가치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는 거 고려하는 게 순순의 현가죠 뭐 보너스 질문이었는데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2번 너무 공부만 하나? 심길전인데 제주도분 댓글창 한번 남겨 줘 보세요. 제주도 분 있는지. 제가 예전에 이제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오름이 많죠. 오름에 이제 혼자 이제 예전엔 좀 사진 찍는 걸좀 좋아했어요.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제주도에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 많이 욕 먹었죠. 와이프는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입시 강의를 했다라고 잠깐 예전에 얘기했었죠 제 과거에 고삼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나 책임감이 너무 컸었어요 사실 수능만 딱 끝나면 만약에 중말로 잘해서 열심히 해왔던 친구인데 한두 문제 차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면 제 마음도 너무 막안 좋아가지고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서 혼자 그냥 제주도 가서 네, 오름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네. 입시 강의할 때. 그래서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주도분 있으면 제주도 소식 좀 전해주세요. 뭐 댓글창 좀 남겨봐요. 너무 조용한데 오늘 너무 처음부터 공부만 막 됐나? 아 그리고 노래, 노래. 제가 약속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좀더 연습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노래 보컬 그 트레이닝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아직 제가 시간을 못 내서 아직 덕에 연락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좀 여기가 되면 그분한테 노래 연습 좀 받아서 좀 노래 실력을 향상시켜서 여러분들이 멋진 노래 보여줄 때가 곧올 거니까 그 노래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 맞아요 네 그때는 좀 젊었을 때라 내가 너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오백주님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오백주 백주 백주 여자분 같기도 한데 네 맞아요 맞긴 한데 네,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음... 시댁이 제주도 저는 별로 음 제주도 별로 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긴 하죠 이게 만약에 좀 어떤 어 일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뭐 시댁이 가는 게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수 있죠 음. 아, 팬이에요 알겠어요 네. 반가워요 오백주님 네. 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야, 이것도 아깝네요. 이것도 거의 뭐 정답은 3번이고, 4번, 5번이 좀쭉 적긴 한데. 자,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말 문제만 풀어보고 좀 쉬죠. 자, 세 번째 보죠. 자, 투다치 사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수년가를 얼마로 0보다 작게가 아니라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 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이비 위에 있다 그랬죠.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자, 지출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출에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를, 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수입의 현재 가치로 나눈 지수다 값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틀린 거죠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수입을 지출로 나눈다 또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야죠 유입은, 유, 유입은 수입을 얘기하고 자 유입이나 수입을 유출이나 지출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수년간은 자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맞죠? 맞죠? 3번이 맞죠? 이것도 저도 100% 나올 줄 알았는데 수년가는 뺀 값이죠 순수익의 현재 가치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수입 현재 가치 빼기 지출 현재 가치 뺀 값이다 뭐 3번은 틀린 게 전혀 없고 4번 보죠? 아까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죠 회수기간은 자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투자한 돈, 이 비용은 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액을, 비용은 지출한 투자액, 투자액을 회수한 기간을 얘기하면서 자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이익률이나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이거 얘기하는 게어린샘법이에요 수익률법과 승수법 이걸 좀볼 건데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자 5번에 순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라고 나왔네, 할인율로서 라고 나왔네할인율로서 이때 할인율로서이순년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쓰는 거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뭘 쓴다? 내부수익률 자체를 사용한다 그랬죠 할인율로 그러니까 모두 두 개에다가 요구수익률 쓰는 것이 아니라 자둘다 요구 수익률 써야면 하 얘가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수년값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내용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답은 3번 모두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저 좋은 선생님 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 스스로. 제승으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이 연락이 와요. 스승의 날 때마다, 또는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자들이 그때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들이라서 대부분 다 의대, 약대, 시대 이렇게 많이 갔던 친구들이어서 이제 뭐, 이제 다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선생 이렇게 했어요라고 인사도 많이 해주는 제자들이 좀 많이 있죠. 자 4번 보죠. 4번. 자 4번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정답률이 조금 낮긴 한데 한번 풀어보죠. 어떤 문제인지. 자 그래요. 저도 저도 한달 살이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가 만약에 한달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진짜 가서 좀 어, 제가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도 좀 치고 좀 자연과 좀 가까이 지내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싶고 그러긴 한데 언젠가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오겠죠. 어 그런 기회가 올때더더 더 기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렸을 거니까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면 너무 많이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많이 지, 느껴야죠. 그때, 그당시 그때를 위해서 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도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뭐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 너무 이제 야 이런 날씨에 이런 좋은 날씨에 공부해야 돼 앉아서 책상에 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서 좀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힘든 과정이겠지만 잘 이겨내서 합격하셔서 더 멋진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할리 바이크로 투어했다? 여자분 같은데? 어, 대단하네요. 멋지시네. 자, 네 번째 보죠. 자,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건 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읽지 말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법은, 자, 투자 기간 동안에,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한다 못한다.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자기간을 내가 5년하든 10년하든 전 사업기간에 전 사업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은 모든 현금 흐름을 투자 분석에 반영을 해서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게 할인법이에요 그래서 할인법은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라 나와야 돼요 근데 비할인법에 비할인법은 할인법은 여러 여러 여러 여러 이런 이유들은 다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 여러 여러 단점이 많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법은 장점이 많은 걸로 부각되는 거고 비할인법은 어떤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 이때 단점이 비할인법에 대표적으로 어림셈법이 있는데 어림셈법은 사업기간이 10년이지만 첫해 것만 쓰고 모든 현금 흐름에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을 처분했을 때 이익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 수익만 따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10년 하더라도, 10년 하더라도 첫 해의 임대료 수익만 가지고 투자 분석이 일어나니까 이건 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비할인법은 단점이 있고 할인법은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번이 틀렸고 자 1번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번 해석해보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순순의 현가를 얘기하는데 얘는 순순의 현가가 아니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자, 순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이라고 나왔어요. 하나의 투자안에서는 어떤 분석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똑같다.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다. 이거 아까 풀어봤던 지문이었죠. 자, 오늘 보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예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제가 끄집어낸 거니까. 자, 경제성 분석에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걸할 건데,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 분석. 우리가 민감도 분석 투자에서 배웠죠? 투자의 위험과 처리 관리 방법에서 보조, 보조, 회전, 통해 감 들어 있다. 이때 감이 민감도 분석이었어요. 위험을 통제할 때 통제라는 건 집중 관리하는 거죠 근데 모든 위험을 다 집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수익에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투입 요소 변수를 정해놔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서 그 녀석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걸 위험의 통제 그때 사용되는 게 민감도 분석이었죠 자 민감도 분석은 민감한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요인, 여기에 변수라는 말을 써요. 요소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개의 변수가 우리가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래서 민감도가 크게 나왔다라면, 이 요인이, 얘가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왔다라면, 얘가, 얘가 가장, 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요인이나 변수나 요소들이 수위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내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투입 요소 변화가, 요소의 변화가 투자 안에 수년제 가치에 이 수년제 가치는 순수익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수년가 수년가는 순수익 현재 가치죠 순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 현재 가치로 표현된 순수익 결과죠 결과 즉 그러니까 투입 요소 원인이 결과에 수익이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 민감도 분석 맞죠 여기에 흡수율 분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분석하는 거 민감도 분석 여러 가지 지문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이 모든 지문들을 나중에 이제 민감도 분석을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제가 따로 한번 어, 보여드릴 건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겠지만 원리는 다 그래요 원인, 요인, 변수에 따라서 수위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해서 가장 영향이 크게 미치는 걸 찾아내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 한다 자 5번 보죠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수년가치가 모두 0보다 크면 0보다 큰다 있대요 둘다 투자할 수 있는데 두개 중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부의 극대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수년가가 어떤 거큰 투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수년가 클수록 순수익이 크다 그게 나온다는 거니까 당연히 큰걸 투자하는 게 맞다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뭐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고 자 우도 우도 변화무쌍 나왔고 뭐 그렇고 아 조언 아, 고일이 잔소리 잔소리 말고 주변의 관점에서 어그 학업 상담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음에 어떤 쪽지나 이런 걸로 좀 제가 어. 옛날이었고, 옛날. 옛날에 입시 강의, 입시 강의를 했었고, 요즘 뭐, 10년도 전 일이에요. 10년 전일까 요즘 입시 환경을 제가 잘 몰라요. 입시 요강을 잘 뭐, 해석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참고로, 제 아들도 잘못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공부를 안 해. 우리 아들도 좋은 대학 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언해준다는 건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예 옛날 얘기. 제가 지금은 뭐, 신뢰도가 완전 떨어지니까 뭐, 묻지 않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아들도 공부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섯 번째 보죠 다섯 번째 자 이것도 오답률이 조금 있네요 우리 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알아서 갔다 오시고 네. 자 문제 보죠 자 투자 분석 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틀린 거 자 동일한 현금 투자안이라도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봤던 지문이죠 수년가법은 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로 사용하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많이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자두 번째 보니까 투자규모 차이가 있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 말이 나왔네요 이 말은 여러 투자안일 경우 이렇게 A, B, C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으냐라고 했을 때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수년가로 썼을 때는 A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수익성지수법으로 썼더니 야 B가 가장 좋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 결과가 그때는 뭘 따르는 게 좋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봤던 내용이죠. 맞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투자안일 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일 때자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즉 수년가법이 우수한 이유가 자 얘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고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줄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가치를 더해서 쉽게 뭐가 가장 좋은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더해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데 근데 내부순율법이나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제이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어렵게 나왔던 지문에 이 지문을 좀더 응용해서 냈는데 이건 나중에 7, 8월이나 달 5, 6월 달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감정평가 문제를 소개시켜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능가법이 좋은 우수한 이유가 첫 번째 같이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듣 들어만 보시고 어, 이래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선택하는구나 라고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세 번째 재투자가 합리적이다 재투자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준가가 우수한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 한번 잠깐 보면 순년가법에서 재투자율 이 재투자율이 나오면 할인율이죠 할인율 이 할인율로 순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 거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순년가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얘는 적용되나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치가산 원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라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니까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도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합리적이다. 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수년값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나왔어 얘가 더 합리적이다. 틀린 얘기죠. 가장 우수한 방법은 뭘 비교해도 순년가법이 가장 좋으니까 예수년체 가치법이 내부순율법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이건 이제 딱 보자마자 이 지문은 야 내부순율법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네 아니지 순년가법이더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어야 되고 회수 기간법은 일단 얘는 비할인법이죠 우리가 이런 걸 깊은데까지 다알 필요는 없어요 회수기관법은 우리가 현가회수기관법은 할인법인데, 회수기관법은 비할인법이죠. 비할인법이 나오면 단점이 여러, 여러, 여러 가지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단점이 많아요. 비할인법은.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맞아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아서 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이 지문은 사실 출제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낸 지문이 아니라, 이건 뭐그 뒤로 한 번도 다시 소개되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냥 보기를 채우는 지문으로 나온 거고 중요한 건 3번과 4번의 지문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수년가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3번, 4번의 지문, 답은 4번이죠 많이 맞았지만 이렇게 틀린 지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수업 중에 배우지 않은 건 사실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답이 되고 중요한 건 당연히 제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수업 중에 그래서 안 배웠던 것들은 답이 될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찍을 때도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어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면 롱다리 할리바이크 테리우스 아 테리우스 테리우스 테리우스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테리우스 아니에요. 네, 그 모든 여성분의 이상형이라는 테리우스는 저 아니에요.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까 아주 부담스럽네요. 테리우스. 음. 스크린 골프 아, 이성 교수님 교수님 스크린 골프 함께하실 분. 네, 우리 교수님 골프 좋아하시죠. 네, 저랑 가끔 이제 스크린 골프도 치고 필드도 같이 나가는데 멤버를 모집하네요. 스크린 골프 같이 하실 분 찾자고.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별도로. 네, 골프 좋아하셔서 가까운 곳에 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이제 스크린 골프 칠수 있으면 연락 주시고. 자, 김지연 씨, 어, 골프 아직 못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연습 좀더 하신 다음에 같이 오시고, 네, 같이 하도록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6번부터 계산 문제인데 좀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좀 여유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더 저한테 여유 좀 주시고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